에이, 혼자 떨어뜨려 죽였는데. 야, 이리 끌이어이 <놀라> 어, 방송하시는 분? 저랑 쿵 연결할까요? 네. 한두 님이요? 한두 님. 네. 어, 개그러운데 나는 fire it will. 저저 메인은 기분 안 나빠요. 에일 어, 혼자 떨어뜨려 죽였는데 아, 이리 아, 이리 그래, 이리 있어. 아, 야 나이스 이기 있었다 이기고 오세요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억해주세요 나갔어 아, 네 <웃음> 어디에서 <웃음> 방송해요? 어디에서 방송 하세요?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뭐합니 아, 아, 유튜브 보는데, 맨날. <웃음>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게임에서 그런 개인적인 말할때 <웃음> 그냥 하시는 분 아, 저 진짜 이거 아, 나도 하나도 안 돼요. 아, 아, 아, I am 아, 아. 레이스, 레이스, 레이스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스 아, 아, 아, I am not deterred. m o e I'm o e t e e m not deterred. m o t deterred. I'm not deterred. I'm n o e t e e r I'm i e e t o e t e e r m o m i o t m e e r m o m i o t m e e r m o m i o t m e e r Oh, no. 아, 나. 뭐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. <목소리>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아, 아, 아, 아, o n h I'm t e h u s n o t h g o n g o o t h e e o n h I'm o e I'm o to I'm o n e e i n e i n e n i c e n i n e i n e I'm o t h e g a m e o t h e g m e